큰 변화는 제 마음, 그냥 마음의 안정이 됐던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감자랑 작년 12월에 가족이 된 양쿠키라고 합니다.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피해 진도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인스타를 이제 제가 보다가 작년 1월부에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요 초반에는 그냥 사람이 무서웠던 거 같아요. 공포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자랑 강아지랑 같이 갈수 있는 데를 되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점차점차 나아지는 강아지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제가 조금 더부지런해지게좀 보기가 된것 같아서 자기의 그런 생활 패턴에서 일부분이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, 인보도 입양만큼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니 강아지를 입양을 하실 분들이라면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더라도 인보를 먼저 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원래는 감자는 이양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입양을 해야지 했는데, 입양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랑 그런 부담감 보다는 감자랑 이제 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슬픔이 더클것 같아서 감자를 데려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, 어, 내가 입양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? 근데 얘가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쪽, 불안한 게 너무 컸었어가지고, 단정을 지어 놓으니까. 큰 변화는 제 마음, 그냥 마음의 안정이 됐던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은 제물것 같아, 쟤 조금 싸나올것 같아 라고 지나다니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중대 환견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타인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그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는 조금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, 그냥 서로서로 조심하면 될것 같은? 감사하죠 그냥 <웃음> <웃음>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은 애기들이 이제 그런 유비견센터나 개농장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만약에 입양하실 분들은 천천히 둘러봐 주시면 분명히 마음이 맞는 애기들, 강아지들이 있을 거니까 저 쪽에서 입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 그리고 입양하신 분들은 고마워, 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. 아니 목소리가 왜 내내 떨리는지 모르겠어. 팔을 맞춰저 다시 하면 안 돼요?